연애할 때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갑이 되고 싶잖아요 내가 갑이 돼서 상대방이 내 말이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갑이 되는 방법은요 거꾸로 을이 되는 게 갑이 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한 번쯤 이별해 보신 분들은 이말 이해하실 거예요 어, 내가 갑인 줄 알았어 사귀는 동안에 갑인 줄 알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을이었던 사람은 되게 잘 살아 헌데 어디 가서 막 행복하게 잘 지내고 뭐 sns에 올라온 사진이나 그렇게 행복해 보여요 근데 갑이었던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난왜그 사람이 자꾸 보고 싶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갑은요 횡포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고 을은 갖다 바치고 떠 모시고 이렇게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을 때 갑이 되던 사람은 나한테 뭔가 내 수발을 든 사람이 없어지고 내 마음을 다 받아 주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횡하거든요. 다시 어디가서 그런 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요. 어디가서 내가 그 갑한테 했던 행동만큼만 하면 다 사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가서 다 행복한 거죠. 연애할 때는 갑이었는데 실제로 헤어지고 나니까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갑이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을이 돼버렸다. 그러면 내가 연애할 때 갑이 되려면 을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연애하는 동안에 을로 지내면서 헤어지면 갑 되는 거구나 난그 방법을 써야지 이 얘기는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요 갑과 을은요 사실 누가 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차이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내가 갑이될수 있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든 여자든 누군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더 좋아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좋아하면 뭐 서로 갑을 이런 관계가 놓일 수가 없죠. 근데 내가 갑이 되고 싶은데 이런 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을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가 어떤 남자를 좋아해. 근데 저 남자는 지금 나의 존재를 잘 몰라.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음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귀게 됐어요. 그러면 이미 시작 전부터 을이에요. 근데 그걸 뒤집어서 갑이 된다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사실 연애는요. 어... 좋아해서 사랑해서 만나는 것 같지만 레벨이 어떻게 보면 레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안 좋게 얘기하면 신분이 있어요. 여성분이 너무 예뻐. 근데 남자가 너무 못생겼어. 그럼 여성분 주변에서든 여성분 자체도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저 남자 만나기는좀 내가 아깝지 않나? 이런 계산을 하잖아요.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가 제법 잘생겼는데 여자가 좀 못해. 아니면 여자가 좀 매력이 없어. 그럼 남자도 알아요. 내가 제일 만나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을 그러면 이 여성분이 갑이 되려고 하는 순간에 이남자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여자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성분이 만나주고 있는 건데 이 남자가 내가 갑이 돼야지 올라온다면 이 여자분이 가만히 계실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결혼할 때야 쟤하고 쟤하고 결혼하네 근데 얘가 너무 아깝지 않냐? 우리도 그런 구분 해주잖아요. 얘가 돈도 많은데 얘가 얼굴도 이쁜데 그런 거. 얘가 나이도 젊은데. 이거 다 구분하면서 정작 본인 상황에는 그걸 접목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인정할 부분 인정하세요.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예요. 그런데 나는 그에 비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해봤는데 그에 비하기에는 이 남자가 아깝다. 그러면 이미 시작부터 내가 을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을은 잘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냐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헤어진 다음에 혹시 이 남자가 나를 그리워하면서 내가 그 순간에 갑이 될수 있지만 연애하면서 내가 의, 갑의 자리를 올라가야지 나는 을이 싫으니까 갑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런 경쟁은 애시당초 통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갑이 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그런 부분에 충돌이 생겨서 결국은 이별하게 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